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조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대 성모두보라고 만방을 도루 빛네해지고 항혼기때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땅에 도루 전하네 행성 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세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는 엄숙한 지 Oh! Uh -huh. uh -huh.